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노란 잠수함 뽀뽀 나는 아기 잠수함 푸푸야 나랑 같이 바다 친구들 만나러 갈래? 불꺼기야, 나 왔어 나랑 같이 살랑살랑 헤엄치자 안녕, 뽀뽀야. 문어야, 나 왔어. 히히히히히히, <웃음> 내 먹물 받아라. 돌고래야, 나왔어. 나랑 같이 흔들흔들 춤추자. 안녕, 부부야 나는 바닷속 내 친구들이 정말 정말 좋아 내 친구 문어 내 친구 물고기 내 친구 돌고래 난 아기 잠수함 포. 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노란 잠수함 뿍뿍 잠수함 뽀뽀야. 나랑 같이 바다 친구들 만나러 갈래? 물컥이야, 나왔어. 나랑 같이 살랑살랑 헤엄치자. 안녕, 뽀뽀야 문어야, 나왔어. <웃음> 내 먹물 받아라! <웃음> 아, 깜짝이야. 장난꾸러기. 안녕, 부야 나는 바닷속 내 친구들이 정말 정말 좋아. 내 친구 문어. 내 친구 물고기. 내 친구 돌고래. 난 아기잠수함 푸푸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. 노란 잠수함 뽀뽀 안녕? 나는 아기 잠수함 뽀뽀야. 나랑 같이 바다 친구들 만나러 갈래? 뽀뽀야, 나 왔어. 나랑 같이 살랑살랑 헤엄치자. 안녕, 뽀뽀야. <웃음> 내 먹물 받아라! 아, 깜짝이야. 장난꾸러기, 깜짝 놀랐네. 돌고래야, 나왔어. 나랑 같이 흔들흔들 춤추자. 안녕, 뿌뿌야. 나는 바닷속내 친구들이 정말 정말 좋아. 내 친구 문어. 내 친구 물고기. 내 친구 돌고래. 난 아기 잠수함 뿌뿌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노란 잠수함 뽀뽀 안녕? 나는 아기 잠수함 뽀뽀야. 나랑 같이 바다 친구들 만나러 갈래? 나왔어. 나랑 같이 살랑살랑 헤엄치자. 안녕, 부부야. 분어야나와 <웃음> 내 먹물 받아라 아 깜짝이야 장난꾸러기 깜짝 놀랐네 돌고래야 나 왔어 나랑 같이 흔들흔들 춤추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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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, 돌고래. 난 아기 잠수함 뽀뽀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노란 잠수함 뽀뽀 안녕? 나는 아기 잠수함 뽀뽀야. 나랑 같이 바다 친구들 만나러 갈래? 여기야 <목소리> 나 왔어 나랑 같이 살랑 살랑 헤엄치자 안녕 부부야. <웃음> 내 먹물 받아라!